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5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복귀 방송을 어, 매차 아, 방송할 때마다 전주 어, 영상을 복귀하고, 어, 했더니, 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일요일 날 몰아서 한꺼번에 복귀를 하고, 어, 평일 중에는, 어, 당일차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1064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일요일날 어, 멤버십 전용영상을 했고요 어, 화요일날은 규칙수 그리고 회귀분석 몇중 하나 수요일날은 멤버십 전용방송 목요일날은 몇중 하나 용지분석을 했죠 어, 금요일날은 멤버십 전용방송입니다 <목소리> 멤버십 전용 영상을 어, 종합으로 복귀 하겠습니다 미리 <웃음> 어, 보는 피출그룹 어,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거죠 어, 여기서는 9번하고 35번이 나왔습니다 손토가 9하고 3 5로 9를 고정 한수로 소개를 했고 어, 공동구매는, 공동구매에는 9하고 30으로 같이 가져가지고 한 그룹에서 두 개가 나왔버렸어요. 음, 그래서, 어, 안 좋았습니다. 아, 한 그룹에서 딱딱 한 개씩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온건안 좋죠? 공동구매에서 그래요. 어, 고정한 수를 멤버십방에서 9를 어, 소개를 했습니다. 99 아, 중에서 9를 가져가는데 9가 어, 헌터한테는 고정수로 잡혔는데, 많은 분들이 재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다소, 9를, 어, 고정수를 소개하면서도 좀 불안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9를 소개를 했죠. 그렇고 어, 필출, 만약에 구, 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 여기 나머지 수, 15, 16, 17, 26, 35, 어, 이 중에서 어, 찾아가시라고 했는데, 어, 고정수 9를 적중했습니다. 붙정고 여기서는 9하고 어, 35하고 2개가 나왔죠? 자, 다음은, 어, 필출 가능 그룹, 필터 범위 1에서 3이었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보너스 볼 14, 보너스 볼만 나왔네요. 다음은, 어, 필출 가능 그룹 이 박스 안에 아, 박스 안이 필출인데 필출로 보이는데 어, 그 중에서 여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4, 14, 18, 2 어, 이 중에서 14가 보너스 분로 나왔고요. 어, 18은 어, 신상 분로 나왔습니다. 어, 이 방송은 멤버십 회원 방에 올린 영상이에요. 자 다음은 보너스불 대상으로 잡힌 수인데 이거는 보너스불로 실제로 보너스불로 나오기도 한가 하면 실당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지난 2차에는 전멸했습니다 2주 연속 전멸이네요 여기는 보너스불 대상이요자 다음은 어, 그 규칙수 평균 중에 찾아지는 규칙수 중에서 어, 한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21입니다. 좌측 사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연속 중이었죠. 어, 22 제외됐습니다. 어, 21에 대해서는 하나 더 올려드렸죠. 어,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역시 좌측 사선으로 건너뛰기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연속 중이었죠. 그래서 어, 21이 제외됐습니다. 어, 평일날 잡히는 이 규칙수는, 어, 그, 구연, 구원, 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어, 그래서 오류가 종종 생겨서, 어, 이렇게 중복되는 거나, 아니면, 어, 그, 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만, 어, 올려드리고 있어요. 멤버십 방에다가. 자, 다음. 어, 불주변수인데요. 어, 불주변수가 지난해 차에는 어, 2월 수에서 3개가 나오는 바람에 어, 불주 변수는 한개밖에안 나왔습니다 2월 수가 많이 나오면 불주 변수는 줄어들게 되어있죠 어, 불주 변수는 줄여, 어, 개수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달랑 한개 나왔네요 어, 지난 2회의 수가 3하고 6하고 22였잖아요 어, 그래서 한개밖에안 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아웃칸 분석이었는데요 두 어, 개를 올려드렸어요 어, 첫 번째 거에서는 3하고 9하고 18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에서는 거 6하고 보너스 불14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에서 4.5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1에서 4 필출 구간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어, 18하고 보너스 를 14하고 나왔습니다 2개 나왔습니다 1 5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자료상 깨끗한 수입니다 어, 지난해차에는 1회에서 1062회까지 깨끗한 수가 어, 3개 잡혔었죠 어, 3개 잡혔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6, 14, 24 중에서 어, 6하고 24가 나왔죠 어, 헌터가 고정한 수를 소개해드린 건2 4였고요 6하고 24. 근데 이번 2차에는, 어,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헌터가 여기는, 어, 지난 2차에 출했기 때문에 또한주 건너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고했죠이 아래 거는 어, 필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필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아래 거는요. 어, 이거는 262에서부터 1 0 6 2에까지 봤을 때 깨끗한 수는, 어, 사, 어, 이거였는데요. 여기 개수가 이번는 많았습니다. 아, 보통 3개, 4개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 이거는 많았죠 어, 그래서 또 여러개 나왔네요 2.5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거였는데요 어, 여기서는 보너스을 어, 14하고 어, 신당범 18하고 이렇게 두개가 1.5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제, 어, 화요일 날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규칙수, 그 다음에 해기분석, 밑중 네 하나입니다. 어, 규칙수가 저지난주에 전멸을 했죠? 그래서 연속해서 전멸할 가능성이 있고, 아, 아, 아니면, 아, 바로 출하수, 2연멸, 3연멸까지도 있습니다. 4연멸도 딱한번 있어요, 4연멸은. 아, 그리고 2연멸은 이연열도흔하지 않은데, 이연열이 이온열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4번 제외됐고요, 40번도 제외됐죠. 다음은 39번 제외됐고요. 24번도 제외됐죠 26번도 제외됐고요 어, 어, 20번도 제외됐습니다 4 2번 제외됐죠 어, 13번도 제외됐고요 어, 헌터는 규칙수에서 1개가 나오면 13번이 나올 줄 알고, 어, 이거를 고정수로, 어, 고정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안 음, 나왔죠? 어, 27번도 제외됐습니다. 23번도 제외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1차의 규칙수를 10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10개가 완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2연멸이 됐어요. 이번 2차에는 어, 1개 정도 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 3연멸, 4연멸까지도 있다그랬죠 그래서 4연멸은 딱한번있었고요 3연멸도 몇번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 회계분석 자료인데요. 어, 헌터가 여기 12, 19, 29, 44를 아,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에서 안 보이면 9, 35, 41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데요 어, 아, 여기 위에 거수에서안 나오고, 어, 아, 추가, 아, 여기, 아, 위에서 안 보이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2개가 나왔습니다. 아, 9하고 35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는 하 자리 인데요 어, 여기서는 9번하고 9번 어, 하나만 나왔나요 그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 방송입니다 목요일날 몇중 어, 하나 용지 분석 이었죠 어, 그 용지 분석에서 어, 전, 전의 창과 전의, 전전의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용기 분석 어, 자료가 많지를 않았어요. 어, 이제 또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여기도. 이제 자료가 이제 이것도 늘어났다, 줄어었다 그래요. 자, 여기 용기 분석 첫 번째에서는, 음, 18이 나왔죠? 어, 18이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는, 어, 여기는, 어, 안 나왔네요. 여기는 천멸했죠? 정리 했습니다 어, 또 다음 용지분석 두번째에서는 어, 이 취금이 지금 4열 멜인데 안 나와서 5열 멜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어, 이제 이번 차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두번째 거에서는 9 끝에서는 구가 나왔죠 고맙습니다 헌터가 멤버십 방에서 구를 고정수를 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리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너스 을 음, 14, 이거 한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64회 복기 방송을 어,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어, 1065회에도, 어, 우리 맨, 어, 회원님들께서,